학교급식법이 제1조 목적 2조 정의 자, 이 부분은 꼭 읽어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앞쪽에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 이거 빼버리고, 뭐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일까요?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이거 학교 급식법이라고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쉽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국민 생활 개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국민, 뭐, 영양관리법이가, 뭐, 뭐, 이런, 어? 뭐, 건강정신법인가, 이렇게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조, 정의, 학교급식이라 함은, 이렇게, 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4조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 장이 책임지고 실시하는 급식입니다 그 다음 학교 급식 공급 업자라고 그러는 사람 자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에서 다 급식을 제공할 여력이 안된다 그러면 어떤 조건 어떤 규정 내에서 그걸 학교 급식 공급자에게 대개 외부에 이제 급식 업체들 얘기입니다 이 공급 업자들에게 그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학교 급식을 공급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학교 급식 공급 업자라는 것은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경비 자 2조항입니다 자 급식에 관한 경비는 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자, 언더라인 하시고, 식품비, 그다음 급식 운영비 및 급식 시설 설비비를 말한다. 자, 이게 자, 급식비, 급식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 시설 설비비 세 개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식품비는 누가 부담하고 부담하는 주체들이 다 달라집니다 뒤쪽에 나옵니다 그때 연결을 해서 합시다 그 다음 제4조 학교급식 대상이 자 이런 이런 학교에는 학교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게 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학교냐 하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제약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자 유치원 1.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이게 원하수 몇 명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몇 명이야? 100명입니다. 어? 그 다음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자, 그 다음, 3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금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 학교. 4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자, 이, 이 학교들이 바로 학교 급식 대상입니다. 자, 유치원도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유치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유치원도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6조. 급식 시설 설비는, 자, 보시면은, 학교 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서 시설 설비 종류 기준은 0에 나와서 조리장 필요합니다. 조리장, 그 다음에 식품 보관실 필요합니다. 급식 관리실 필요합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 필요합니다. 자, 이 4개 시설 설비 종류 기준. 자, 조리장, 식품 보관실, 급식 관리실, 그 다음 편의시설. 자,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럼, 급식시설의 세부 기준은, 자, 핑크로 칠해진 부분만 우리가 조금, 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리장에서 내부 벽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을 사용하세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책하고 이거 찾기에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내부 벽은 내구성 내수성이 필요한 표면이 깨끗한 재질로서 갖추어라 그 다음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 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하라 그 다음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 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 상식 수준의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그다음 조명 이거 항상 이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조명 조리장 조명은 226 룩스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금수 구역은 5 4 0 룩스 이상 조명도 밝아야 됩니다. 금수 하는데 어두웠어. 불량 식품 재료를 양품이라고 판정을 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자, 조리장 220 금수장 540 룩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냉장고에 냉장고는 5도 이하 유지하도록 하시고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식품보관실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갖추어야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식당, 식당도 지금 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식당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 규칙 제11조 보시면은. 뭐 규제의 재검토 이렇게 해서 교육부 장관은 급식 시설 세부 기준에 관하여 20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매 2년마다 급식 시설 세부 기준을 재검토를 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은 바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학교 급식에서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제7조항입니다. 자,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 다만 단서장입니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자 영양사는 그 규모가 작은 업체 같으면은 100명 이상은 원하 있는데 101명 원하 있는데 유치원의 영양 교사 한 명을 채용하라 부담되겠지, 그죠? 그래서 두개의 유치원을 한 사람이 영양 교사가 업무를 볼 수가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뒤쪽에 그게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자영제8 절에 보시면 영양교사 직무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교사 직무를 보겠습니다. 자, 일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및 검수. 이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영양사 지도감독 하에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5. 그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영양교사 직무가 딱 명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제8조. 자, 이제 경비 부담입니다. 자, 이, 이쪽에서도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경비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 이제 하나하나 따로 볼게요. 자, 급식 시설 설비비. 자, 급식 시설 설비비. 누가,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은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지원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학교 설립 경영자, 경영자라고 그러는 거는 그 학교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아니면 그 학교 설립 한 이사장이 결국 이사장이 있더라도 그 학교의 최고 경영자는 CEO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급식시설 설비비 부담해라.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급식 운영비도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경비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부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무조 이건 누가 어떠한 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런 걸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 학교 급식 식품비가 있습니다. 자, 식품비 이거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그다음 만약에 특별 뭐 시장 뭐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자, 학교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해서 식품비 및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뭐, 돈 많은 뭐, 경기도지사는 자기 마음대로 뭐, 뭐, 돈 펑펑 설수 있는 여력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왜 어디는 주는데 왜 우리는 못 줍니까? 이럴 때, 그 형편에 따라서 못 주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자 그다음 제 구조 급식 운영비 부담, 자 운영비 부담 에, 영 보시면 급식 운영비는 아까 봤습니다. 학교 설립 경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급식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급식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무엇입니다. 급식 시설 설비 유지비. 그 다음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 연료비 소모품비 이게 급식운영비입니다 급식운영비 그 다음 아래쪽에 위쪽에 우리가 급식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까 급식운영비 학교 설립자 경영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호자가 경비 일부는 부담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식재료는 당연히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식재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 교육부령으로 정한 자 교육부령이 이와 같이 규칙 제 4조에.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 이렇게 해서, 품질,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 별표 2와 같다. 그 다음, 별표 2에 보시면은, 자, 농산물. 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 농산물을 사용해라.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예외로 할수 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살 같으면 수확 연도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라.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 캔데, 이게 지금 이 용어는 아니잖아. 그죠? 이게 지금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 아니고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잖아. HACCP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개별 기준을 봅시다. 자, 이거 핑크색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쇠고기. 3등, 3등급 이상 한우 및 유국 사용한다. 쇠고기 3등급.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아 돼지고기 2등급. 달걀 2등급. 됐습니까? 돼지고기, 달걀 2등급.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이상. 됐습니까? 예,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제11조 영양관리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영양관리 정말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항상 이 영양 관리에 나오는 영양만이 아니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여기까지가 영양 교사 혹은 영양사의 직무입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 교육부령 규칙의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자, 이 기준도 꽤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자, 식단 작성을 할때 고려하여야 될 사항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요하니까 봅시다. 1 전통 식문화 개성 발전을 고려할 것 2. 공유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 식품을 사용할 것 3.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5.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할 것. 자, 이렇게 딱, 규정이 딱 나서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섯 가지.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그러면서 기준이, 자, 유치원생은, 에너지로서는 400kcal, 단백질 7.1g 이상 그 다음 바이타민 A, B1, B2, 바이타민 C, 칼슘, 철 이거는 꼭 영양관리 기준에 맞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1, 3학년, 4,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남자, 여자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 단백질, 각종 바이타민, 미네랄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관리를 꼭 해야 될 영양성분이 아닌 것을 익하며 묻는다면 답할 수 있도록 하시오. 자 평균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자, 그 다음. 자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다. 유치원생 경우에는 간식을 제외하고 나온 수치다. 그다음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한끼 기준량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좀 이걸 건강 상태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하는 정도, 정도가 다르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한 끼는 조금 적더라도, 그 다음 끼, 그 다음 끼에서 하루 1일 섭취해야 될 양은 맞춰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영양 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뭐,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하되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평가하되 자 준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해라. 그 하루 딱 아니고 한 5일 단위로 해서 1인당 평균 영양 공급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자 에너지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이내 변동을 주는 것이 좋겠다. 너무 많이 변동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죠? <웃음> 그 다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각 비율은 <웃음> 55에서 70, 탄수화물, 단백질 7에서 20, 그 다음, 지방 15에서 30, 55에서 70 그러는 거, 이 부분이 지금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보면은 이게 70까지 아니었죠? 얼마 였어 얼마까지? 단백질은 7에서 20 맞고, 지방도 15에서 30 맞죠? 여기가 55에서 65까지죠. 그죠? <웃음> 근데 이건 아직은 변화가, 이거 변화 됐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됐고.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 이상으로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는 넘지 않도록 해라. 앞쪽에 7에서 20% 나와 있었어요. 그다음 바이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이타민 C, 칼슘처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을 권장 섭취량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 필요량이 아니고 권장 섭취량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은 공급해줘야 된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제12조에 위생 안전 관리. 자, 이건 뭐 위생 안전 관리는 우리는 <웃음> 기본적으로 워낙 잘 여러 번참 언급되고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더 얘기를 안해도 되겠는데 자 개인위생에서 보시면 은자 식품취급조리 작업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폐결액검사는 1년에 한번 실시할 수 있다. 식품관련 취급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은 6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학교급식은 특별히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회 이상 그 다음 작업위생에서 칼도마 고무장갑 조리기구 용기는 원료나 조리 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되는데 교차오염 방지를 하려고 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별로 색깔로 구분하면 좋겠다 이 말이야 칼 도마 고무장갑 한두 개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 소독해야 한다 그 다음 나 자, 식품 취급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은 데서 해라 바닥에서 오염된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은 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에나 해동은 냉장 해동을 추천합니다 자, 10도씨 이하에서 냉장상태로 서서히 해동을 시키고 만약에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시키든지 혹은 흐르는 물에서 21도 이하에서 해동을 시켜라 그 다음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해라 다시 냉동시키는 법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봅시다. 가열조리식품 중심 온도가 75도씨 이상 1분 이상. 폐류는 85도씨 1분 이상. 자, 이 온도,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자, 75도씨 가장 깊은 중심부에 75도씨 1분 이상. 1분 이상 가열조리가 되었다 만약에 폐류, 폐류는 85도 이상 자, 이 조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 기록하고 기록으로 기록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베이식 검식 있는데 자, 급식 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 관리를 하지 않은, 아니한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마쳐야 한다. 조리 후 2시간 이내. 그 다음,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으로 섭씨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존식입니다. 보전시그 다음, 세척 소독 일반 사항이고, 안전 관리. 자, 안전 관리. 뭐, 이건 그냥 일반 사항이니까 됐고. 그 다음, 자, 식생활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그 다음에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정지 및 전통 식문화 개성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게 학교장은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영양 영양 교사 몫입니다. 앞쪽에 영양 교사 직무에서도 나왔잖아, 그죠? 그다음 영양 상담도 해야 됩니다. 자, 학교장은 식생활에 기하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요즘 보면 은 너무 비만인 학생들도 꽤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이때부터 막 나와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걸좀 지도 이렇게 잘 해줘야만 될 학생들 숫자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세요. 그 다음, 제15조 학교급식 운영 방식인데, 자, 학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대, 하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행하게 할수 있다. 위탁 가능하다. 어디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어. 다만 다만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그걸 위탁을 할 수가 없다. 식재료를 선정하고 구매 검수하고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 영양교사, 영양사 쌤의 몫이다. 그만해. 말 그죠? 제1항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1항 규정에 학교에 장의해야 될 업무를, 위탁 업무를 주겠다 그러면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자, 이 부분. 어, 학교급식품질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그 다음 3.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시, 식재료. 4. 표준 규격품의 표시 품질 인증 표시 및 지리적 위치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이거 쓰면 안된다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으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벌칙이 따르겠지 그죠? 벌칙이 따르겠지 자, 벌칙은 조금 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때 보도록 하고 그 다음 학교 급식에 알러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전에입니다. 급식 대상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해야 한다. 이거 잘 지켜집니다. 이거 만약에 안 지켜지고 나중에 엘러지 나오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규칙 7조에 보시면, 자, 학교 급식 관련 서류를 비이 보관해야 되는데 보존 연한은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 규칙 8조에 보시면은 출입 검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재 14조 1호 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 등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 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그 다음에 영양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는지 이행 여부 확인 지도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뭐, 제 2호의 확인 지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위생 안전 관리 이행 여부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위생 안전 관리는 연 2회, 그 다음 뭐 영양 관리 기준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연 1회 이상 검사, 출입해서 검사한다. 그 다음 생산품의 직접 사용. 자이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동식물 사육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은 그 어떤 생산품이나 뭐 생산품의 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네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교육에 이용돼가지고 뭐 어떤 작물을 이렇게 길, 기르고 이랬는 경우는 그 재료를 식재료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어? 어, 조항까지 다 열려져 있어요. 그 다음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방법은 자,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학교급식 운영평가 뭐 기준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다 어, 이렇게 법률적 뒷받침을 가지고 영재 13조의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내용들도 어,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출입 검사수거 대상시설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식재료 혹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한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이런 데 출입검사 수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거검사 할수 있다. 됐고 그 다음 징계 제25조 이 22조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학교의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요구 안해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일,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람 그 다음 학교 급식 관련 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사람은 징계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뭐 식재료 뭐 원산지 표지, 표시 거짓으로 했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거짓으로 했는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원산지 표시, GMO 표시 거짓 기록, 7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야, 1년 이하 벌금, 7년 1년, 그 다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또 있습니다. 축산물 등급 거짓으로 했을 때. 그 다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표준 규격품의 표시, 그 다음 품질 인정 표시,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출입검사 수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뭐, 열람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꽤 무겁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학교급식법. 그러면 은 휴식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